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어, 2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목격한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즉 사람, 사단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인 바리새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라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게 되며 가정 안에서 이러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진다는 것을 예를 드시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또한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주장이 모순 덩어리이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된 것임을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는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신 병든 자는 앞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듣지 못해서 그들의 충고나 조언 그리고 격려조차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의 모습이 더잘 보이고 인지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함, 허물을 볼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허물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더커 보이고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한없이 커 보여서 우리는 종종 사람이 어쩜 일어나 라는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어 이건 고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명목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입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이러한 허물 이러한 습관 이러한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지만이 하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옆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부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옆 사람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습관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럼 상대를 조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격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쪼잔한 사람으로 치유, 치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할,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침으로 인해 내가 좀더 편해지고 또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이건 널 조, 위한 조, 조언이고 충고야 라고 잘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거슬리니까 내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네가 고쳐 나는 너에게 맞춰줄 생각이 별로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몸에 묻어있는 냄새 나는 오물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모습 썩어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하여서 쳐다보기도 싫은 나의 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철저하게 탐욕적이고 철저하게 야비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알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위로를 받고 먼저 섬김을 받고 먼저 이해를 받고 싶고 먼저 공감을 바, 받고 싶지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위로하며 먼저 이해하고 공, 공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겠지 당연히 공감하고 섬겨주겠지? 라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섬기고 내 것을 베풀며 위로와 격려를 공감과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저주하며 나의 정체성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아 나의 영혼이 마치 맹독에 중독되어서 마비되는 저주의 말을 들어도 어떻게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며 허물과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치유의 말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빛대신 성령 앞에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자녀를, 부모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아야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 라고 말하기 전에 화내고 분노하고 소리를 치기 전에 한번 꾹 참고 머금고 빛 대신 성령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먼저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먼저 싸매지고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메말라서 쩍쩍 금이 가는 논바닥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것처럼 나의 메마른 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구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빛으로 비추시고 조명하셔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밝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조건 없이 넉넉히 기쁘시게 덮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그 조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가족과 자녀에게,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이 흘러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의 빛으로 비추셔서 나의 먼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어두운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몸에 묻은 오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허물과 죄를 나의 연약함과 타락했음을 당신의 보혈로 덮으시고 한없는, 한없는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나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